골든차일드가 무대에 설 이유를 만들어준 골든이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2017 올림픽을 통해 데뷔하는 양은 골든차일드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골든차일드 준비 시작 I wanna be w be you 골든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<너를 느끼고 싶어. 목소리를> <목소리가> <목소리를> 차이 축하합니다. 2월 첫째 챔피언 골든 차이들 축하드립니다. <목소리를> 골든 차일드입니다. 네, 저희 골든 차일드가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i 처 d Golden Child, Golden Child, g o 글로벌 베스트 뮤직 비디오 상 골든 차일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l d Golden Child, Golden Child, g o 드 d e n 을 함께 여러분들과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. 사랑해, 골든이스! 모습들을 아직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. 이 친구들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, 저런 것도 할수 있구나,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.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이 남았고요 저희를 다 담아내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저희 멤버들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는 저희는 저희는 저고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 형이 제일 잘했어요